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꺽지 사냥을 하러 나왔습니다 과연 여기에는 꺽지가 얼마나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 꺽지 손맛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리... 오 히트 우와 오 좋아 오 이야 여러분들 시작하자마자 새끼꼭지가 잡혀줬네요와오 히트 오와 바로 앞에서 히트 <웃음> 오 새끼꼭지 새끼꼭지 와 와,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올 때, 역시 루어 낚시하는 게 뿔점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모자랑 이렇게 딱 옷만 입고 나와가지고, 젖어가면서. 아, 오늘 껍질 두 마리 잡고 있는데, 손맛이게 괜찮네요. 음, 와, 재밌습니다. 와와야 공격성이 엄청납니다 와. 사이즈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사이즈예요 와 나쁘지 않네요 이거 보세요 나쁘지 않죠 꺽지입니다 꺽지 오 히트 오와야와 와. 바로 앞에서 잡혔습니다 바로 앞에서 와 대박 꺽지 오 히트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이 녀석이 바로 앞에서 따라오길래 살짝 멈췄거든요 어 그러자마자 바로 무너지네요 꺽씨 오 히트 이야 오, 사이, 오 이거 보세요 와 색깔이 참 예쁘네요 <웃음> 근데 좀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어? 아니네? 어 제법 있네? 어, 손맛은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사이즈 제법 있네요 와우 오오 히트 <웃음> 야 사이즈 괜찮은데요. 꼭지가 와, 이거 보이시나요? 야, 이게 배가 빵빵하다. 너뭘 먹었니? <웃음> 꼭지입니다. 꼭지. 와 음. 여러분들 저 난생 처음으로 쏘가리 잡아봤어요 이거 쏘가리 맞죠? 이거 쏘가리에요? 야 제가 저쪽에서 던졌는데 쏘가리가 잡혔어요 야 대박이야 어, 여기 쏘가리가 있구나 야 난생 처음 쏘가리를 잡았습니다 와 어, 이렇게 생겼군요 쏘가리가 와전 한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잡아봤어요 와 오늘 여러분들하고 꺽지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지만 역시 꺽지 활성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쏘가리를 잡았습니다 저기서 그냥 릴링을 했는데 뭔가 툭 건드리는 느낌이었는데 올라오는 게 쏘가리였어요 와 오늘 장난 아닙니다 역시 비올때 낚시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오종을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